이번에 소개해 드릴 내용은 칼바람 채굴기라는 아이템이에요. 해당 아이템은 바닥에 설치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광석과 보석을 획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며 캐시로 구매해야 하는 상인의 채굴기보단 성능이 구리지만 퀘스트로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칼바람 채굴기를 습득하기 위한 퀘스트는 채광 숙련도가 5만이 넘어야 수락할 수 있으며, 새벽이슬 장비 및 석상 버프로 인한 수치 상승을 포함하여 5만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채광 숙련도가 더 낮은 상태에서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채광을 하다가 발견할 수 있는 빛이 새어나오는 돌무더기에서 1일 퀘스트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퀘스트를 통하여 철광석 50개와 구리광석 2개를 납품하고 보상금 5골드와 칼바람 채굴기, 혹은 델피나드의 별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채굴기를 직접 사용 안하더라도 보상으로 받고 경매장을 통하여 판매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 생각이 되며, 퀘스트 완료에 필요한 시간에 비해 이윤이 좋은 것도 사실이에요. 퀘스트 아이템을 납품하기 위해 찾아가야 하는 NPC는 신기루섬 포탈 앞에 있는 경매인이며 신기루섬 포탈은 세력본부 혹은 집터 주변에도 많이 분포해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습득한 채굴기는 텃밭에 설치할 수 있으며 12시간이 지난 후에 노동력 250을 소비하여 암석, 광석, 보석을 습득할 수 있고 캐시로 구매하는 채굴기와는 다르게 단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일회성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느낌적으로 효율이 거지 일거 같다는 미리 파 오지만 50개를 심어서 효율을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채굴기 50개만 해도 450골드 정도이며 소비되는 노동력은 대가 기준으로 7500이므로 습득하는 아이템이 1200골드가 넘지 못한다면 주머니를 까는 것보다 별로인 수준이에요. 물론 인생 한방이라고 습득하는 보석이 다이아몬드가 나올 경우에는 대박이 터질 수도 있을 거예요. 칼바람 채굴기 50개로 얻은 아이템은 암석 6157개, 철광석 1880개, 구리광석 175개, 은광석 116개, 금광석 65개, 아키움 광석 36개, 에메랄드 13개이며 경매장으로 전부 판매한다면 487골드 44는 26동이에요. 충전재까지 먹어가면서 채운 노동력이 먼지처럼 사라지는 효율을 보이며 광맥집에 비하면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가 없어요. 전체적인 평가를 해보자면 칼바람 채굴기는 직접 사용하는 것보단 판매하는 것이 좋지만 노동 없이 채광 숙련도를 편하게 올리고 싶은 유저에겐 유용할 수 있으나 효율성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는 광맥집두 채를 돌리는 게더 좋다고 생각해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